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 운동, 운동신경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어떻 때는 뛰어야 되고, 어떨 때는 올라타야 되고. 어... 시간을 맞춰야 될 때는 지하철을 그지하잘 시간을 맞춰야 되는 지 나는 3370밖에 안 됐네 오늘. 실이야, 너는 내가 몇 볼을 걷는지 어떻게 아느냐? 빨리 말해보아라. 이거 꺼는 것만 나오는데. 오, 어, 펜슬. 빨리 가자. 이거를이렇게 손가락에 딱 끼고 있으면 안 때, 이럴 리이 때, 문에 때, 짜럴 때, 이럴 때, 진짜 진짜 진짜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 데리고 탔는이 아무도 안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 전혀 <목소리로> 여기 한 1970년대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뻥튀기튀는 아저씨도 있잖아요. <목소리로> <목소리로> 하고 그러잖아. 나도 타고 싶어, 사실은. 나도 가서 타고 싶어. 고 싶어. 근데 어른 못 들어오게 좀 슬퍼. 여기. 출근하는데요. 여기 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수박? 있어요? 이게 쌀밥인데 내가 이거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아, 응. 이거 이따 찍어야 돼 불렸어 이게 좀 이렇게 이따가 이렇게. 위에 바 이렇게 반개는 집에서 처리 반개는 따란 랩을 안 쓰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 이거를 보시야돼 아예는 노란 기가 많이 들어있잖 이거 전래에 트러플 오일을 가트러플 소금 누가 줘서 이렇게 넣어갖고 드레싱 만드고 거야 플을 하고, 트러플을 하고, 트러플을 하고, 리러플을 하고, 트러플을 을기고트 네. 나에 대한 체을 지금 같이 하잖아요. 디자이너예요, 색 디자이너. 나를 계속 들여다 보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어, 어떻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 사진이 아, 어, 이거는 선생님 안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음. 선생님의 이제 평상시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알잖아. 그러니까 더. 어쨌애정이 갔나 모르면서 눈이 가면서 아이 모습이 아 이게 선생님의 모습이구나 이게 일부러 연출한 모습이 아니구나 음. 이런 안 예쁜 사진이 없는 거예요 <웃음> <웃음> 선생님을 사랑하지 아. 않을 수가 없 아! 아! <웃음> 그렇지 아이, 전, 내가 전, 나는 나를 사랑하는 편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나,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남을 사랑해요 그게 가능해 가능. 나는 그래서 모두가 사랑스러워 나는 진짜 예뻐 아니, 같이 일하면서, 난그 재미에 와요, 여기. 어,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음. 행복, 행복. 먹자. 맛있다. <웃음> 응. 어. 맞춰야 될 때는 지하철을 줘. 그래서 지하철을 잘타고 시간을 맞춰야 될 때. 대한민국처럼 음.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돼 있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진짜 잘보 있어. 많이 걸어야 돼, 또. 씩씩해야 돼요. 계단 올라갔다, 계단 내려갔다. 이게 뭐최선 운동이에요. 내고 음. 네, 네, 네, 네, 네. 걸었나 보자. 나는 3370밖에 안 돼. 치리야, 너는 내가 몇 볼을 걷는지 어떻게 아느냐? 빨리 말해 뭐하라 이거 꺼는 것만 나오는데? 펜슬 빨리 가자